가격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자 그러면 올리기 전에 현재 내가 가격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고 있는가 가격을 금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현재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금액을 받는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볼게요 서비스 플러스 기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대입을 하게 되면 미용이란 말이야 서비스 기술 그 다음에 뭐 미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돈을 소비자에게 받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중에 큼지막하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첫 번째 장소 음 그 다음에 두번째, 인력 그 다음에 세번째, 재료 그 다음에 네번째, 시간 자, 봅시다 그러면 첫번째부터 장소라고 되어있죠, 장소. 장소 장소는 장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장소는 어떻게 나누어지냐 오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이 있어요. 우리는 오프웨어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일까요? 온라인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인턴 분일 수도 있고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일 수도 있고 관리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주책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맞죠. 그렇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장소가 제공이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장소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하물며 인터넷에서 옷을 팔거나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더라도 온라인이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장소가 무엇이에요? 자 간단하죠? 미용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 장소는 미용실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인력. 인력이란 말은 이제 노동이란 얘기거든요. 노동 노동이란 말과 비슷한데 노동이란 말과 비슷해. 그러면 노동은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노동자는 누구겠어?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겠죠. 노동자의 미용실에서 인력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이제 뭐 오너가 있겠죠. 오너 사장. 어 그다음에 관리자. 관리자가 있을 거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턴분들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기타, 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밥 해주는 이모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인력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 안에 인력이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재료라고 돼 있어요. 재료, 재료. 재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미용실에서. 미용실에서의 이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소, 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제 재료들이 많죠. 어, 예를 들어서, 파마약, 그 다음에 염색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도구들 뭐가 있어 가위도 있을 거고 빗도 있을 거고 응.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재료는 크게 어, 소모성 소모성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소모성 재료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보면 어떤 것이 소모성이고 어떤 것이 비소모성 재료인지 구분을 할수 있겠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소모성 재료들이 뭐가 있겠어? 약재. 약제. 약재들 한번 사용하면 어떻게 돼? 또쓸수 있어요? 없어요? 중화제 사용하고 나면 또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러면 소모하면서 사라지는 휘발되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해서 소모성 재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위라든가 빗이라든가 나중에 낡고, 낡아서 풀어지거나 날이 묻어지면 당연히 갈아서 이제 바꾸거나 해야겠지만 일단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소모성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가위나 빗 같은 거다 사용하고 있죠.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 재료 이 재료가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번다. 어못 번다 그죠 머리를 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위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분무기도 있어야 되죠 하물며 이 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세 수도세 여러가지 기타 관리비 등 이런 것도 다 장소가 아니라 재료에 포함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어 없어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 마지막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자 시간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 머무는 장소에서의 보내는 시간이죠? 기간, 시간. 단기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나눌 수도 있죠 각자 미용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다 다를 테니까 단기적으로 따지면 하루하루 이제 뭐 10시 11시부터 몇 시까지 7시 8시 각기 시간은 다 다르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보내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돈을 벌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음. 이거는 근데 어떤 시간이에요? 상호작용을 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시간이에요? 소비자, 고객, 손님 그 분들의 시간과 내 시간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맞물린다는 거죠.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뭐 있기는 있어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면 뭐 저작권료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 그렇죠? 저작권료를 받아서 생활하거나 기타 이제 아이디어나 이제 그런 걸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돈이 쭉쭉쭉쭉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동시성의 시간 동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돈을 버는 인력들이에요 그쵸? 그렇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